아니 근데 현우 형이 그러더라고 이게 끄트머리에서 연습하는 게 아니고 원래 되는데. 가운데로 붙어 걸어야 된대. 근데 여기 가운데다 걸면은 사실 연우고 여기서 진짜 아아악 싫 지금 프론사이드 어. 보드 슬라이드의 단점이 뭐냐면 요거 이상 안돌아가 아, 이렇게 돼아 완전 보스러로 후달려서 잘못 넣는다는 거지? 아니 그냥 형이 더. 돼 아, 옛날 보... 돼. 아 오케이 더 이렇게 틀어져야 돼 어? 근데 이렇게 틀어지면 어. 이렇게 중심이 잡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안 틀어지면 아. 결국엔 한쪽으로 쏠여한 쪽이니까 아 왜냐면 가면서 돌아가거든 아 왜냐면 내가 계속 돌고 보든 이렇게 돼 있어 아 이렇게 딱 돌면 여기가 딱 걸려라 아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 에 이렇게 쏟아지잖아 인비 어.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 이런 아. 아 이렇게 쏟아지면 어, 오케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저 타고 그냥 여기 처음부터 알리가 와서 이렇게 먼저 딱 올라가는 것부터 연습해? 어? 아니야 그, 그냥 그래? 처음부터 바로 아, 걸어 그냥 일단 지금 제자리에서 어 그래서 저기 아마 건물로 들어가는 거 있어 인털 연장하고 물어봐 형 여기 화장실 어디야?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 그냥 저 구석 있잖아 <웃음> 어저 구멍 들어가면 있어 <웃음> 알리를 해서 이렇게 할 거야 앉았다가 응 이렇게 할 건데 오케이, 오케이. 이쪽 손을 내가 잡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안들어가지요 이렇게도 안 들어간다 어깨는 매일이랑 똑같이 <목소리> 서있어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근데 너는 여기로 봐요 뒤로 어. 어. 어 근데 지금도 이, 너만 덜, 덜 들어갔다고 그지지이 정도까지 해야 가는 거지?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충분났여 이렇게까지 안 했잖아 똑같이 이 그만. 진는자 아야. 마안보 아, 여기를 봐야 된다고. <웃음> 그 순간에 아니 처음부터 어. 그그다 말... 가지. 음. 그러면 프론사이드 보스라는 음. 여기를 보면서 걸어야지. 이렇게. 느낌이, 느낌이 여기서 약간 앞으로 걸어?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여기를 걸어? 현우 형은 바로 여기를 걸어야 된다고 하는데 속도에 한데, 그... 따라 다른데 어. 앞에다 걸어도 되고 바로 걸어도 돼 다만 형이 무게 어. 중심이 보드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이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 어. 중심이? 그럼 100% 있거든 그렇지,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쫄려서... 못 뭐, 이거는 가면.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멈추야돼 근데 어. 이게 되게 무섭거든 어 이렇게 뒤로 오버돼가 이렇게 넘어가면 어, 어.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버리고, 딱, 뛰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사실, 내일을 어... 타면. 고앞뒤 어, 어, 당하지 않는다면. 어. 그러니까 지금은 뛰어서, 음. 올라갔을 때 양발에, 50대50. 음. 무게중심. 50대50, 5대5 0 50대 50? 여기 보면. 그리고 뭐, 웬, 앞으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일단. 그... 어, 그냥, 그냥 올라가서, 그냥 건다고 생각해. 다른 거 보고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어? 여기 보는 거야, 여기. 어, 그래. 여기 보고. 음. 다리만 올라가는 거야. 그래. 올라가서 양발에 오0도 50, 50도. 네.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시간이 있어. 지금 빵 하고 안 올라가도 돼. 그냥 가볍게 그냥 톡. 어. 와 이게 잡아주고 하는 게 편안하네 뭔가. 집에선 이렇게 딱할 줄이야. <웃음> 중심으로 잡고 있잖아. 어. 그러면 아, 안되겠다. 버리고 내딥니아까처럼어머지가 되면 버려버리고 어. 근데 만약에 한쪽으로 올라가는데 쏠렸다. 어. 그러면 이제 딱 자빠지지. 아. 올라갔을 때 양발에 똑같이 중심을 잡아 이게 근데 그거는 올라갈 생각으로 타야 돼. 일단 그냥 버릴 생각으로 타면, 어. 타면 돼. 어. 어. 그렇지. 어. 근데 어, 이, 정도, 이, 정도. 아이, 이, 이, 이, 이 정도? 일단 이정이만 일단 어, 하면 여여 돼. 일단 이단도만하 돼. 이렇게 내도 그냥 이렇게 내리는 아지막뭐 음... <웃음> 굳이 뭐 약간 이런 거 말고야 일자로만 거의 어뭐 그래도 돼 어. 일단 일단 지금은 이거만 보 어찌됐건 형이 올라가는 방법은 알잖아 아 그렇지 하나. 천천히 오면서 어? 천천히 오면서 하는데 형이 이 레일 거의 지나는 요 순간에 뛰어 우와. 어. 내가 여기 서있고 그냥 올라가서 이렇게 서인다고 생각하면 돼 음. 음. 하나 둘. 아 근데 몸이 조금 쫄리긴 한다 그데 그래, 쫄리면은 어, 어, 나 아까 얘기했잖아 어. 자꾸 이렇게 굽네니까 아. 확실히 다 앞으로 넘어져서는 크게 안 다치잖아 생각보다 많이 안 어. 응, 그러니까 뒤로 자빠지는 게 무서운 거지 넘어오는 연습을 해야돼 응. 목에 정신이 템프니까니까요? <목소리>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일리 음... 만약에 형이 무게중심이 많이 쏟아지면 내가 뛰어힘니 힘이... 아, 오케이. 아, 백사이드 알리치는 느낌은 오오오. 조금 더. 아, 그렇죠. 이렇게 빠져도 크게 안 다치잖아. 그런 어, 만약에 깁이 어. 없었으면은, 나쁘새는 어. 여기 가슴 어디 갈비뼈 하나 나갔어. <웃음>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아, 이게 됩니까? 반사신경을 너무, 어, 어, 몸무효고하는 아, 거. 아, 와,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게 존나 무서워. 너무 멀리서 생기니까. 아, 그래? 멀리서서 그래? 갈비슬램? 갈비 <웃음> 기바, 시, 시간당 강사 얼마 뛸까 아, 기5만원 이거 진짜 돈 줘야 되고. 음. 이 정도 아, 강습이면 돈 줘야 돼. 응 음. 이거 타는 모습 이거 비디오까지 보내줄게 <웃음> 리뷰네 리뷰 어 네? 리뷰 비디오까지 아, 네? 동영상 강의까지 그는 음... 그 기... 핸드폰 는안잖아아 <웃음> 그렇지 그 음... 지금 음... 아이 또... 머리 가 갖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숙이면 안 돼. 이렇게 숙이면 앞으로 나 이렇게 도 맞아.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이렇어 봐. 이 형이 자꾸 그런 얘기하면 편집을 못한단 말이야 아, 아, 아, 아니 편집점까지 아, 잡아줄 필요는 없어 그렇게 일부러 <웃음> 알아서, 알아서 잘릴 거니까 제일 잘 나온 건 잘리겠네 <웃음> 그게 삐로 <웃음> 하면 되잖아 삐 하나 둘 그렇죠. 아. 근데 지금 응. 중심 잡는 응, 거에 좀 급급해서 그러니까, 자꾸 안봐태평 나왔어 그냥 올라왔어 나? 아니야, 다음에 기분 초록색 옷을 입혀 가지고 응. 응. 크로마키로 잘라야겠다. 괜찮은데? 렸다금린다 야. Me taste me, taste me, a s e a me, taste me, a t a s t e me, taste me, a a a m t e s e a l l my i t e s all my bitches, all my m i t e s all my bitches, all my i t e s l m i e you ain't fucking with my dud, the name is John. For them dudes who don't know me, y'all know I'm from the west, but I can teach you. How